오잘했다 아, 나이스. 끝났다.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와. 아 일단 100개. 나이스. 아, 너무 잘한다. 우리. 아 좋았어요. 저희. 와, 와 나이스. 아, 엄마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좀 슬픈데. 와, 수현님, 어서오세요. 와 일단 왜? 얼리기 이거좀 풀게요 지금 현재는 죽여버리고 근데 왜내 아... 방송은 아무도 안와죠 BJ들이? 그러게요 재방송 왜 아무도 안 너무하네 이거 네. 너무안 돼요 제 방송도 아, 안오셨는데 준님한테만 에이... 가는데? 수염님인지 근데 치라미님 어떠셨어요? 그어봐준추님한테만가네잘 <웃음> 오시겠죠 더 찢었어야 되는데 이거 아이 일단은 저도 치라미님한테 가드려야겠다 와아 일단 이렇게 이겨버려가지고 치라미님 일단은 100개 미리 감. 손에 땀 땀난다 땀나. 어 100개 쏴줬어요? 어. 아, 너무 많이. 아직 안쏴줬어요 아직. 안 싸주셨어요, 와 너무 <웃음> 긴장 너무 긴장했나? 슬착까지눌러야겠다 안녕하세요. 이거 그 뭐지? 소리 어떻게 거예요? 아름몬 소리 어떡할 아, 님 별풍상 여행계 이 안다. 아 앞으로 더 노력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네. 축하품. 아름몬 소리 어떻게 되네. 딸딸. 아디야어 잠시만 이거 이거, <웃음> 이거 잠시만 갈게요. 한개 원들. 아. 아 네, <웃음> 아이고, 아, 수현님 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우승이 아니기 때문에 99위로 받는 게 좋아. 응. 아, 한이9 좋아요. 한국에 어. 좋아요. 저, 방송 뭐지? 이거 원래 방송 내용이 아, 이거. 아, 이런 게 하나. 하네 네, 감사합니다, 수현 님. 아, 아 어떻게 아이. 아, 하고 있을게요. 예지 님, 아. 혹시 방송 뭔지 아시는 분? 아, 근데 입아픈데나 이제. 아. 여기 혹시 저 단백 피고 와도 될까요? 네네네네 네, 네, 네. 다녀오세요 5팀님 5팀 O팀 다 나갔는데 있을게요, 그냥? 여러분들. 어디? 어떡하지? 음. 아니 혹시 왜, 제 방에 피당했는데 아, 요아이같데아 <웃음> 근데 아 이거 그거다 상대방 상아 <웃음> 예지님 뭐지? 방송? 초심 잡고 딸녀님 별풍선 열0개 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 물어보기 때문에 음, 너무 빨냐잖아 오 린루님 안녕하세요 아, 우승해라 빨리. 우승하면 갑방 100개 식사줄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그렇게까지 하지마 저희 잠시만요 후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우승하면 갑방 100개라는데요 오~~~, 오 아~~ 100개로 어 대박 대박대박 대박대박 대박. 이마 선단인데또 지금? ㅋ 시라미님 별풍선 1구개1 0 0국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BJ가 되겠습니 아니 평소에 있는 고정시청자들이 왜 대외한다 니까 그러니까 안오지? 저도 안와요 백0 0국 감사합니다 1 0팬 <웃음> 신고식 파틴. 있나요? 신고식이 네. 어떤 신고식이요? 네 누가 와... 이겼어요? 저희가요 아팅이요네와 100구개 나이스 저 100구개 처음받아본다 가능하신가요? 제로투요? 잠깐만 나 제로트 한 네. 번만 쳐 봤거든요. 저 잠시만 노래 좀. 아니 한 팀이 아, 아, 좀 해야지. 끝나셔 가지 다시 봅시다,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 주세요. 백구 나 잠깐만 제로트 좀 맞으세요. 쟤... 제로트 누가 제일 잘 쳐요? 맹명이 죽어요 어, 착하신데. 지원 씨 삽서파시 대성경. 제로트 제로트 누가 제일 잘 쳐요? 잘추는건 아 잠시만요. 저 지금 긴장되고 있요 잠시만. 앱좀나녀올게요안한판거거 음. 거. 아, 아, 아, 아 여러분들 <웃음> 오늘 와 진심으로 관... 줄로트 보기 어려운데 아니다.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심으로 저가 어? 줄로트 어? 잘안 보여드리는데 네, 문도 피고요.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문도가 있나 근데? 아 어, 여러분들 잠시만 아. 리액션 좀 하고 어. 다시 들어올게요 아 문도가 없다 문도가 없다 잠깐만요 주현이 뭐하세요? 주현님이 잠만 잠만 잠시만 주현님이 방송이 시청자가 많네 어? 두 명인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누구라고요 잠시만요 보자 후원도 해주고 리액션 c 니까 o n m a n i c o p 코소리 어떻게 s u r i Tikosuri, Tikosuri, t i k o s 코소리 t i k o s u r 아 t i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잠시만요 팀원분들 잠시만 눈치 어좀 가세요. 지금 잠시만 누가 누가 잠시만요 나 아, 이거 잠시만 봐야 돼. 아 근데 저는 또 피파 BJ이기 때문에 제로 t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그러면 아 이렇게 치는 거구나. 잠시만 잠시만 나 이거 잠시만 나 영상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아 갑자기 떨리는데? 잠시만 나 영상 하나만 더 보고 갈게 문널 아까 말씀하셨죠? 문널로 한번 보고 갈게요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1 구금 걸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말고 얘 누구지? 또또 또 누구 있다고 해야 할까? 유해디? 유해디? 다 들어와 오늘 오늘 이거는 저가 다 보여드릴게 다 들어와 음 오늘 보여드릴게요 오늘로써 준치호가 얼마나 춤잘 추는지 오늘 들어갑니다 저 정도면 은 오늘 옷 벗을게 저거면은 옷 벗고 오늘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옷 치셨어요 지금 들어가자 캠크게 하시죠 캠크게 했고요 지금 제로투 잠깐만 노래 좀 어떻게 추는지 알겠어 오케이 코카인댄스 별풍선 써오시면 가능합니다 오케이 별풍선 100개로 당각을 받을게요 메신저 아니 병원 찾고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좀 100개로 맞더라구요. 리액션 리액션 당가합니다 <웃음> 많이 들어요 근데 자꾸 답답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성향정보 어플 점리 점유... 잠깐만 이거 잘 보여? 잘 보여? Welcome 이렇게 이뤄수면 돼? 얼굴 is. 다 보일텐데? 잠깐만 oh.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정 근데 근지 모르겠어. 정말 감사하고 와 주셔서 나 아. 시현이 정말 감사하고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빵 형님 오랜만인데. 와! 열혈 형님. 빵형 형님 너무 오랜만인데요? 와 얼마나 많이 오는거야 도대체 와 형님 어디 계셨던거야 드디어 이제 저 여러... 팬분이 오셨는데 다들 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추천과 진짜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아아이 멋있어요 감사해요 아니 근데 복근이 없어 갑자기 다 사라졌어 복근이 나 원래 있었는데 아 여기까지만 이건 너무 야해 어 여기까지만요 아니 왜 안보이지? <웃음> 아니 원래 이러면서 좀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보여 아 진짜 까비 어 일단 오늘 와주신 뭐 분들 다들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대회 언제 하죠 아 부끄럽네 갑자기 여기까지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 여기서 별풍선 제로투 같은 경우는 제가 10개 30초로 가겠습니다 10개 30초 음 10개 30초로 해 드릴 테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오세요. 음. 10개 달면 100개 이상이면 돼. 무조건. 아. 시아님 <웃음> 별풍선 1개 정말 감사합니다 되겠다, 앞으로 모두 제 하는 BJ가 되겠네 저... 지금, 지금 아시죠? 지아시 아, 방하고 있어요, 방 어, 가서 와드라지금 어, 리액션 또 신청 들어와 가지고 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누군데? <웃음> 그 사람이 <웃음> 오케이 바로 들어갈게요 오케이 아 지금 이렇게 치라미님 이렇게... 방종하셨거든요 치라미님 참자분들 다 들어오세요 거? 지금 오늘 바로 예, 여기 네. 치라미님 본방 여기 계시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하죠 여러분들 바로 하시죠 오케이 들어갑니다 오, 여러분들 오, 이거 의자 때문에 보여? 근데 이렇게 리액션을 많이 요구 하는 거. 같아 다 보여요? 2팀, 6팀, 4팀 나맞나 이번에는 잘 돌리지. 이렇게 싹 까는. 지금 내가 이제 나보면데 해줘야지. <웃음> 아이고 개기협님 어서 오십시오. 사다리 언제 타지? 또 재료 부 주셔 야옷모드마 너가, <진짜 웃음> 너가 나와 봐봐. 누구야? 그 빨간, 빨간색 옷 입은 친구 어디있어? 그 친구가 한번 나와봐봐 친구가 싫은지 못뿐해 옮겼다 그냥 할래 그냥 내대로 할래 그냥 얘들아 어땠어 형한 팀은 아직 살아있지? 어? 나왔다 저친구 보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지? 또 어떻게 하는 갑자기 사라졌는데? 오케이 3초 어? 끝난 것 같은데? 산초 끝났어요? 끝났나 삼십 초 끝났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 끝난 부터 조금 연습 좀한게좀 도움이 된거 같아요 또. 오케이 감사해요. 님 팬클럽 1 4 5 번째로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님이 일취월장했어 실력이. 아니 허방형님 도대체 근데 어디 계시다고 오신 거야 도대체. 배지도 않네 그냥. 아네시님 <웃음> 수고하셨고요. 네. 아 진짜 다음에 들어 진짜 놀러 오세요. 다음에 진짜 한번 같이 하시죠. 어 게임. 아네 감사해요 개그여. 수염님 앞으로 만약에 피파라는지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바로 오세요. 네, 스쿼드 바로 다해드릴 테니까. 네, 치라미님도 다음에 한번 같이 롤 말고도 피파도 같이 할수 있는 그렇게 좀 친목 다짐 같이 하죠, 치라미님. 오늘 재밌었어요. 와... 감사해요. 야